상신 상태 체크합니다. 다들 잘 들리시나요? 아니, 스 받아요! <웃음> 너 이렇게 크게 뭉쳐서 던지면 어떡해! 눈뭉치는 크면 클수록 화력이 높으니까요. 뭘 모르네. 눈싸움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야. 생산력이지 생산력.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던지는 거라고. 이렇게! 아아 <웃음> <웃음> 어? 저기요, 눈싸움 중에 죄송한데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 예, 감사합니다 라피라도 대답해줘서 너무 다행이네요 북부 쪽은 에블라 입자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 딱히 정화 시퀀스는 작동시키지 않을게요 연구 기지까지의 길은 어려울 건 없어요 특별한 장애물도 없고 루트도 간단하죠 하지만 문제는 눈과 얼음이에요 방주 내에서는 눈이나 얼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조심해서 이동해주세요 특히 얼음은 더 조심해 주시고요 어... 그건... 니케의 체중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지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죠 여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게 하다니... 최악이네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뉴스 네온, 이제 그만하고 출 어. 어? 맞았다! 우와, 아니스, 설마 예전에 야구 선수셨나요? 이 거리에서 마치다니 나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출발하시죠, 지휘관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따라하고 있죠. 아, 눈은 처음 보겠구나. 인공눈은 몇번 봤죠. 그런데 확실히 진짜는 뭔가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 지휘관님도 처음이지? 눈, 소감이 어때? 그렇지? 이래서 한 번씩 지상이 딱히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든단 말이야. 예전의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누리고 살았겠죠? 그렇겠지 손해네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인간들에게 과거를 돌려주기 위해 우와, 방금 말좀 괜찮았어요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지휘관, 다리는 좀 어떻습니까? 외골격이니까요 깁스를 유지한 채로 기동이 가능해지는 꿈의 외골격이죠 성능은 확실한 것 같은데 생산이 중지된 건 왜지? 원래는 니케용으로 제작된 거거든요 니케의 뼈가 굵기를 기다리는 것보단 다리를 새로 만드는 게더 효율이 좋으니까요 그 정도야? 예, 니케 제작 기술은 이미 특이점에 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막 찍어낼 수 있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속도로 음. 어? 어? 아! 죄,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아니, 괜찮아 안심했을 뿐이야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에 있어요. 혹시 특이사항이 있나요? 눈보라가 거세졌어. 가시거리가 너무 안 좋은데? 금방에 벙커가 있을 거예요. 지도상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보이시나요? <웃음> 아니 보이지 않아. 그럼 방향과 거리를 가이드할게요. 북북서로 이동해주세요. 라죠 지휘관님 괜찮아? 입술이 새파래졌잖아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안되겠다 네온 예? 옷을 벗고 지휘관님을 좀 안고 있어 어... 예? 몸을 비벼서 지휘관님을 달아오르게 만들라는 말이야 표현이 좀... 아, 어, 아니스가 하면 되잖아요 저보다 이것저것 다 크니까 면적도 넓을 거 아니에요 어? 나, 나는 괜찮아! 아니, 못해! 왜죠? 저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저는 뭐안 부끄러운 줄 아시나요? 아,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제가 스승님을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쓰야말로 스승님이 싫은 것 아닌가요? 야, 내가 지휘관님을 얼마나 좀...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내부로 진입할게 시프티, 들려? 통신 두절 확인 지휘관, 일단 벙커 내부로 이동해 눈보라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죠 벙커 내부를 먼저 확인해볼게 응? 랩처가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있을까봐 그러는 거야 지휘관님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순 없으니까 어.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 전방 랩처 발견! 어? 뭐? 젠장 이 망할 눈보라! 이제서야 보이다니! 인카운터! 다들 물러서! 자폭한다! 그게 뭐죠? 너이름이 뭐야? <웃음> 이상한 이름이네 넌 어쩌다 여기 온 거야? 어? 병이 있다고? <웃음> 그야 당연하지 병원이니까 나도 있어 병 뭐라더라? 내가 뭐 어떻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내 소개를 안 했구나? 내 이름은 유왕님 여기 누가 자고 있어요 음? 안 돼요, 이런 곳에서 자면 빨리 일어나요 오, 아직 살아있는 건가? 대단하군 앨리스, 옮기자꾸나 예, 여왕님? 거길 잡거라, 이 몸은 여길 잡을 테니 음, 앨리스여? 그렇게 물건 잡듯이 잡으면 안 된다 그렇지 거길 그렇게 잡고? 아, 아니 아니, 거기는 만지면 안 된다. 거긴 많이 친해져야 만질 수 있는 곳이다. 좋아, 이제 가자꾸나. 일어났다. 앞으로는 그런 곳에서 자면 안 돼요. 감기에 걸리면 큰 일이니까. 이곳은. 나쁜 하트 여왕 때문에 얼어버린 세계예요 엘리스여, 준비하거라 여왕님? 이것도 들킨 모양이다 서둘러 이동하자꾸나 어, 예! 그대, 이름과 소속을 말하라 어, 역시 그런가?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부터 이 몸의 시종이다 하나 묻지 여왕과 지휘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은 위치인 것 같은가? 그래! 그러니 그대는 여왕인 이 몸의 시종이 되는 것이 맞다. 와! 여왕님 축하드려요! 잡사를 길었군. 서두르지. 좋아. 이 몸이 설명해주겠다. 우리는 언리미티드. 사악한 하트의 여왕을 쓰러뜨리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 원래 이곳은 풀과 나무가 가득 있는 세계였는데 하트의 여왕이 눈보라를 일으켜서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동료를 모으고 있어요 하트의 여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시종은 누구예요? 뭐 때문에 이곳으로 왔나요? 야, <웃음> <웃음> 여, 왕님 동료예요! 우리 동료가 나타났어요! 호들갑 떨지 말거라, 앨리스여. 사실 시종은 내가 부른 것이다. 여왕님이요? 그래. 이제 슬슬 하트의 여왕에게 빼앗긴 우리 집을 찾을 때가 온것 같아서 말이야. 와아! 허나 시종, 어찌하여 너 혼자 온 것이냐? 아! 동료가 더 있나요? 그럼! 이 몸이 한 명만 불렀을 리가 없지 않나. 하트의 여왕은 강적이니까. 역시 여왕님! 하지만 눈사태라 어렵게 됐군. 시종? 그대의 동료는 그대와 같은 종족인가? 만약 그렇다면 안 됐지만 포기하는 것이 좋을 거다. 오, 그럼 살아있겠구나. 좋다, 앨리스여 우린 지금부터 시종의 동료들을 찾는다. 예, 여왕님. 다행히 눈보라는 그친 것 같으니 찾기에 막막하진 않을 터. 움직이자꾸나. 생겼네요? 신기하다 왜골격이라... 부러진 건가? <목소리> 오 우리 하트의 여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전설의 무기를 가진 시종이라니? 그럼, 이몸이 평범한 시종을 불렀을 리가 없지 여왕님, 혹시 시종은 토끼씨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설의 무기를 가진 사람과 갑자기 만날 리가 없으니까요. <웃음> 시종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시종, 당신은 혹시 토끼씨인가요? 함께 하트의 여왕을 쓰러뜨리고 저를 행복의 세계로 데려다줄 토끼씨인가요? <웃음> 드디어 만났네요 저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가요 행복의 세계로 예? 좋아 앞에 벙커가 보이는군 시종을 위해서 좀 쉬고 가도록 하지 토끼씨 어디 아파요? 시종은 다른 세계를 여행하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쳐있을 거다. 쉴 필요가 있지. 역시 여왕님은 모르는 게 없군요. <웃음> 그렇고 말고. 자, 그럼 조금만 이동하지. 이 앞은 로드급이 자주 출몰하니 긴장을 놓지 말도록. 생각보다 멀쩡하군. 이 정도면 쉴수 있겠어. 앨리스요 이몸은 시종과 긴니할 얘기가 있다. 잠시만 자리를 피해주겠나? 예? 하트의 여왕의 부하들이 오는지 보고 있을게요. 그래, 부탁하지. 음... 전혀. 앨리스는 강하다. 이몸이 장담하지. 자, 그럼 다시 소개하지. 얼리미티드 스쿼드의 루두밀라다. 저 아이는 앨리스. 지상에서 길을 잃은 니케를 구출, 방주로 무사히 보내는 일을 맡고 있지. 즉, 길잡이라고 할수 있겠군. 지상에서 길을 잃었다면 북부로 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다. 우리 언리미티드가 있기 때문이지. 뭐, 인간을 구한 건 처음이다만. 어쨌든, 연구시설로 향한다고 했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 불가능해. 연구시설은 랩처의 것이 되었다.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모두. 덕분에 우린 집을 잃고 떠도는 신세지. 아니, 점령과는 좀 다르다. 말 그대로 랩처의 것이 되었지. 연구시설은 다른 뭔가가 돼버렸다. 이유가 뭔가 그 단어 일개 지휘관이 입에 담을 단어는 아니고 순례자들을 찾는 이유는 니케인가 그대는 니케를 동료라 부르는군 명확한 주종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생각한다만 니케와 지휘관은 동료라는 포맷을 뒤집어 씌워 스쿼드를 잘 운용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높은 곳에 위치한 자가 베푸는 오만한 아량인가? 흠. 이거 아무래도 진짜를 주운 모양이군. 필그림에 대한 자료는 연구시설에 모두 있다. 그대의 동료들과 합류 후 연구기지를 탈원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되겠지. 해서 말인데, 그대의 동료들은 강한가? <웃음> 좋은 대답이야. 그리고 하나 더. 앨리스는 <웃음> 그대가 마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아주 굉장한 악당이겠군. 앨리스여, 출발한다. <웃음> 예? 어, 아, 아, 알겠. 알겠습니다. <웃음> 자고 있던 모양이군. 음. 어떤가 시종, 그대의 동료들이 맞는 것 같나? 어떤가. 음, 좋아. 조금 더 접근하도록. 하 지금은 어떤가 재밌는 이들이군 여왕님! 하트의 여왕이 부활을 보냈어요! 그렇겠지 저런 소란이니 안 오는 것이 이상할 테지 정리하도록 하자, 앨리스 여 예, 여왕님! 지휘관님! 이럴 수가... 저는 영락없이 스승님이 냉동인간이 되어버린 줄 알고... 이런 눈은 다 파고 다녔다니까? 지휘관님이야말로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라피는... 죽었어, 라피는... 눈사태에 휘말려서 그만 <웃음> 지휘관, 저는 무사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역시 스승님이세요 눈사태에 당하고도 살아남다니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이... 음. 어... 누구신가요? 언니 미티드다 그대들이 시종의 동료로군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하지 일단은 이동이다. 누가 큰 소리를 내주는 바람에 놈들이 몰려올 테니까. 세상에 누군가요? 이런 곳에서 큰 소리를 내다니, 무상식하기 짝이 없네. 글쎄, 누굴까? <웃음> 시종, 그대의 동료들은 유쾌하군. 요는 연구 기지를 탈환한다는 얘기지? 또 잠입인가요? 어... 그럼! 이번엔 지휘관님이 내 앞에 가! 아쉽지만 잠입은 불가하다. 외부 루트는 모두 막혀있어. 내부의 필그림에 대한 자료가 있는 건 확실하겠지? 그건 장담하지. 그럼, 바로 출발하자. 저기... 여러분은 토끼씨의 동료들인가요? 토끼? 예! 여기 있는 여왕님의 시종이면서... 저를 행복의 세계로 데려다줄 토끼씨야 아니, 우린 지휘관의 부... 어... 맞아, 우린 토끼씨의 동료야 와! 그럼 여러분도 전설의 무기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뭔가요 뭔가요?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어... 저는 이 안경이 전설의 무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광자력 빔이 발사되죠. 우와! 내 전설의 무기는 이 장갑이야. 급소 일곱 군데를 찌르면 상대는 무조건 쓰러져. 우와 우와! 그쪽 동료분은요? 뭐가 전설의 무기인가요? 어, 나는 <웃음> 라피의 전설의 무기는 너무 강해서 봉인하고 있어. <웃음> 봉인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군요! 그렇지! 가슴 안에 봉인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지휘가... 토끼씨만 봉인을 풀수 있어! 보여주세요! 토끼씨, 라피의 봉인을... 단추를 풀면 바로 봉인이 풀립니다! <웃음> 어? 지, 지금 봉인을 풀면 일대가 쑥대밭이될 거야 그 정도로 강력한 전설의 무기니까. 어, 엄청 강한 전설의 무기네요? 그렇지. 그러니 위기 상황에서만 써야 해. 알겠어요. 동료분은 대단한 분이셨군요. <웃음> <웃음> <웃음> 저게 영국기지다 유세화 되어 있군. 원래 콘셉트가 자율 방어 시스템이 갖춰진 연구 시설이었으니까 무장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단독 운용 중일 때도 놈들의 침입을 허락한 적 없었지 놈들에게 빼앗긴 지금은 그 무장들이 우릴 겨누게 되었지만 말이야 빼앗긴 경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 처음엔 잔고장으로 시작했다 워낙 노후화되어 올게 왔다는 생각이었지 하지만 아니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장의 영역이 넓어졌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지 대부분이 놈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지. 해킹인 것 같아? 아마도 외부의 침입은 없었으니까. 랩처가 해킹도 할줄 아나요? 말도 하는 놈이 있는 마당에 해킹이라고 못할 건 뭐야? 아니스. 어... 뭐...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고마워. 지휘관, 잠시 아니스의 말대로 토코티브 같은 특수 개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해킹은 인간 기술의 정수입니다 레처가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번 건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연구 기지를 목적으로 한 이유는 필그림에 대한 정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할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 <웃음> 이거 참 건물이랑 싸우는 건또 처음이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 화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지 건물마저 부술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더는 오를 산이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아쉽네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얘뭐래니 모르... 루드밀라 공략 포인트가 있으니까 제 아무리 이 몸이라 하더라도 건물과 싸워본 경험은 없다만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나? 외부 프레임을 지탱하는 조인트들이 거길 부순다면 우수수 무너지겠지 좋아, 해보자 여왕님, 저게 하트의 여왕인가요? 아니다, 앨리스요 저건 하트의 여왕을 모시는 부하중 하나일 뿐이야 진짜 하트의 여왕은 좀더 강하지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전설의 무기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니까요 그렇고 말고 지휘관, 시작하겠습니다 인카운터